하루 님, 아무 모습 을한 번만 해주시 죠아울부도 어, 감염시키고 싶어요 하루님 3 어, 네. 번만, 4한 번만, 해 주시죠. 번만, 어, 8번 하루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. 하루 번만, <웃음> <요>. <웃음> 아, 뭐, 진짜 딱한 번만, 요4 번만, 15 번만, 16 번만, 17 번만, 18 번만, 19 번만, 10 번만, 11 번만, 아른님 진짜 마지막 딱한 번만 해주시죠. 계속 해달래. <웃음> 아니 진짜 그 너무 신기해서 그래. 전못 들어봤어요. 못들어보게 아, 어, 너무... 하기 저는 들어봤 저는 방금 들었어요 아니 하 번만 해 보세요. 진짜 딱하구왜 한... 이렇게 아무것도 좋아하는 거야? 이 사람들. 아아하는 아니고.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아니것아하는야아도아에야 아무것도 좋아하야아하야아 아이, 뭐야, 방금.